네 안녕하세요 권율 아빠 이문행입니다. 오늘은 비썸 거래소 우리 크립토 매니저에 연동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저희 크립토 매니저가 3.0에 출시되면서 비썸 거래소가 어,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메뉴로 보시면은 거미줄 매수 매도, 어, 이러한 그리고 뭐 비트 매물대 검색하는 거, 상장 코인 매수, 비상 대피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용하시면서 이러한 기능들을 어, 사용 활용하셔서 어, 성공적인 투자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비썸 거래소 네, 접속을 하시면 여기 계정 관리 들어가시면 여기 API 관리 있죠? 이 API 관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활성화 해주세요. 다 활성화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두 번, 두개 원화 출금과 코인 출금 여기만 활성화안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활성화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땅과 똑같습니다. 우리 IP, 제가 발급드린 IP 있죠? 뭐, 거래가 많으셔서 IP를 못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어, 텔레그램 검색 메뉴에서 IP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최근에 발급된 IP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IP를 그대로 또 복사해서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 주시고요. 다 출근 가능 주 설정 이거는 따로 설정 안 해주셔도 돼요 비워두시고 OTP 본인 개인지금 비비섬 OTP 번호 있죠 이거 입력해주시고 OTP가 네, 비섬 OTP 입력해주시고 보안 비밀번호로 해서 네 자리 어, 비썸에 이렇게 설정해주신 보안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API 키 생성 승인하기 하면은 네, 이렇게 밑에 API 키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활성화하기 전에 이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서 승인을 하면은 이 시크릿 키가 없어없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전에 활성화를 하기 전에 메모장에다가 저두개 키를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꼭해 두셔야 돼요 이게 어, 하나의 팁일 것 같아요 저걸 안 해주면 계속 같은, 방,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키를 여기다 복사해 두시고 그다음 에두 번째 키 복사해 두시고 네, 이렇게 하고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활성화. 승인하면은 비썸 가입할 때 등록하신 이메일이죠. 이메일로 API 키가 네, 활성 인증 메일이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일로 가셔서 네, 이렇게 비썸 API 활성화 메일이 왔죠. 다음에 클릭해서 활성화하시려면 다음에 클릭해 주고 클릭만 하면은 활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가 이제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메모해 두었던 이 키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메뉴 지금 현재로서 바이낸스로 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 전환으로 빗썸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키입력 따로 제가 제가 일전에 어, 진행을 해둔 상태라서 다시 확장 를 해보 고 키입력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대로 키입력 아니면은 처음 그 세팅하시는 분은 아마 키입력 메뉴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안 나오고 그래서 그걸 클릭해주셔도 되고 이미 이렇게 해두신 분들은 다시 세팅할 때 이거 보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스키 처음에 엑스키를 저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크릿 키두 번째 키 저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시크릿 키 업데이트해서 비싼키 검증 완료해서 연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비썸 거래소 크립토 매니저 연동하는 네, 영상 매뉴얼을 했습니다. 보시고 이해가 잘안 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어, 연동하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